제가 궁금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왜이 크리스에다가 라면을 먹는지 궁금했어요. 그래서 저도 이 크리스 사서 라면 한번 끓여서 먹어보려고요. 그렇게 맛있을까요? 이 크리스에다가 먹으면? 한번 지금 좋은 맛을 맡다 볼게요. 신데 이 그릇때문에 맛있을까요? 이제 가져가서 변하게 먹자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예쁜남자입니다 오늘 의 메뉴가 라면 길었어요 라면이랑 맛있을거는 반도 준비했어요 이 크레시다가 많은, 많은 사람들이 이 크레시다가 먹어서 너무 궁금했어요. 제가 외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들이 왜이 크레시다가 먹을까 생각했어요. 그러면 먹어볼게요. 이 크레시다가 먹으니까 맛있을까요? 라면이 정말 맛있어요. 이 그릇에다가 끼워서 먹으니까 그런지 아니면 그냥 라면이 맛있는지 모르겠어요. 너무 맛있어요. 요즘에 운동하고 있으니까 밥못 먹고 있었어요. 그래서 오랜만에 라면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어요. 그래서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잊지 말아요.